안녕하세요. 초보왕입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요. 우리 유튜브나 네이버 TV를 할때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까지 초본 아니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파스처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립 배웠죠? 스탠스 배웠죠? 그리고 정면 파스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고한 것처럼 오늘은 측면에서 보는 파스처. 나의 몸태. 어, 공을 치기 전에 이 뼈가 어떤 라인을 잡고 있는지 각도. 그런 거를 이제 파스처라고 하는데 자세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어 측면 파스처는 조금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좀 일반적인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필요 없다. 이게 까지 중요하진 않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푸는 게 저한테 중요한 숙제니까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면 파스처 어떤 건지 바로 알아보죠, 뭐.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해봐요. 자, 처음부터 그립은 왼손은 분명히 밑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들어간다, 손가락을 쥔다, 엄지 손가락을 꽉 누르는 게 아니라 살포시 올려놓는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손 들어올 땐 옆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들어와 손가락 잡고 그립은 밑에 딱 걸거나 위에 올리거나 이런 데 편한 대로 그다음에 오른손 바닥은 왼손 엄지를 덮어줘라 하면 굉장히 딱 편하게 잡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내가 편하다, 편하게 하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스탠스는 탁 어깨 너비만큼 걸리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오른 어깨에 올라와 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싹 맞추면 오른 어깨가 들어가는 걸볼수 있고 손등이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처음엔 다 그냥 그렇게 쳐야 돼요. 공이 왼쪽으로 악성 훅이 나더라도 왼쪽으로 쭉 가는 거를 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잡았으면 정면 파스처는 그냥 편하게 잡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돌려서 머리가 가운데에서 약간 뒤쪽으로 놓인다는 느낌 왜냐면 어깨가 이렇게 돼 있다고 내려가면 머리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머리 똑바로잖아요 근데 오른 어깨가 내려가면 머리가 약간 뒤쪽으로 놓이게 돼 있어요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럽게 근데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이렇게 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 자연스럽게 놓이는데다가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은 뭐 아무데나 이제 굳이 공 없다고 생각할 거니까 발 폭은 뭐 아무렇게나 이 어깨 너비만 이렇게. 뭐 굳이 억지로 잃을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다 그냥 어깨 너비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그립은 왼손 쥐고 그 다음에 엄지에 싹 올려놓고 오른손 아래서부터 쥐고 덮어 잡고 이렇게 했더니 닫혀 이렇게 잡는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등을 보면 많은 교습가들이 어떻게 하면 등을 똑바로 펴세요 그 다음에 오리공댕이는 약간 스쿼트 하듯이 이렇게 돌려서 딱 빼면 이렇게 오리공댕이 살짝 하듯이 누군가가 걸터 앉아도 될 정도로 하듯이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무릎은 약간 구부리세요. 그 상태에서 앞뒤로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에 중심이 오게 하세요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초보왕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20대를 대상으로 사실 하는 건 아니에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했을 때 그분들이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별로 없죠. 뭐 거북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좀 말려 들어온 분들이 있죠. 그러면 등 자체가 굉장히 굽어 보이거든요 저도 거북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게 진짜 편한 자세거든.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서 약간 둥근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펴세요 하면 이렇게 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되냐면 이런 자세가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우리 초보왕이 강조하는 것처럼 절대로 편하게 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너무너무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섰으면 내가 딱 숙였잖아요. 그냥 숙이기만 하세요. 이렇게 숙여. 그냥 섰을 때 숙여. 그럴 때막오리공댕이 하세요. 이건 또 너무 심하지,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건. 근데 평소에 이렇게 생긴 분이면 그게 또 편한 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숙여. 그때 이제 발 중심만 알려드릴게요. 몸무게는 어디로 오냐면 좋은 게 좋냐면 이게 손바닥을 보면 손가락 연결되는데 두툼한 데가 있듯이 발도 보면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달리기 할때딱 디디는 부분이 있죠. 약간 두툼한 부분. 거기에 중심이 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골프는 탁 좌우 균등한 거보다는 앞뒤 균등한 거보다는 약간 숙여진 상태로 들어와 있는 게 좋아 그래서 그립 잡고 그다음 발포 어깨 너비 그 다음에 여기에서 페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돌려놓기 그러면 은 보면 이 어깨가 평행이 돼 있거나 아니면 왼어깨가 좀더 나와 있는 모습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나는 이런 모습이 좋다라면 이렇게 하고 이건 억지로 꾸부정한 거다라면 이렇게 펴고 그 다음 체중은 뒤로 오는 게 아니라 달리기 할때 디디는 가장 두툼한 발의 그 위치 그 상태로 누는 것. 이건 무슨 뭐 엄청 불편하지 근데 이게 정상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어깨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머리는 반드시 뒤쪽에 놓여 있는 게 정상적인 자세다 그냥 그게 골프 자세 여러분들 몸 생긴 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른팔이 왼팔보다 길다면 그럴 필요 없지만 팔 길이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면은 항상 저기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놓고 마음대로 치세요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치세요 아직 스윙 안 배웠잖아 그렇죠? 어떻게 들건 간에 최대한 많이 들어서 그냥 공을 앞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측면 파스초예요 가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등각도는 편하게, 약간 오리궁뎅이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팔은 늘어뜨려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알려드릴 게 뭐냐면 아직은 아니지만 채를 잡았을 때 아직 공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 팔의 위치, 손의 위치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안쪽으로 와야 된다, 바깥쪽으로 와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아우귀찮어팔 늘어뜨렸죠. 늘어뜨렸을 때 잡히는 위치면 돼요. 그러면 공의 위치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는데 공의 위치도 정해지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립 잡고 잡고 잡고 덮고 그 다음 발 폭은 어깨 너비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편하게 놨더니 헤드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걸 손을 돌려줬지 말고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른팔이 딱 펴지지 않고 약간 접어진다. 접어줘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줬는데 이렇게 딱 폈다가 이렇게 약간 접어줘. 괜찮아요. 약간 접어줘도 괜찮아요, 오른손은. 양팔을 같이 펼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기준을 보면 오늘 측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른팔이 왼팔보다 나와 있으면 안돼 약간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같이 있어도 되고, 약간 안쪽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럼 어때요? 왼팔이 보이죠? 왼팔이 보이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몸무게는 앞쪽. 이건 어때요? 손이 너무 안쪽에 있죠? 이건 손이 너무 바깥쪽에 있죠? 약간 밑으로 늘어뜨린 상태. 그대로 와서 걷다가 공을 놓고 이 상태로 마음껏 휘두르는 거예요. 앞으로 친다고 마음껏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공이 가장 잘 맞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립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스탠스에 대해서 배웠고, 정면에서 보이는 파스처에 대해서 배웠고, 측면에서 보이는 파스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 위치에 대해서 배울 텐데, 공 위치는 이제 뭐, 뭐 좌우로 했을 때 어디서 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지금 신경쓰지 말고 일단 자 마무리 정리해보면 그립 옆에서 쥐어요. 엄지손가락 그냥 꽉 누르지 말고 올려놓기. 그 다음에 오른손은 밑에서 손가락 쥐고 손바닥으로 오른 엄지를 덮어 잡고 이왼 엄지를 내려 놨더니 어때요? 이 모양이야. 그러면 이 모양으로 놓으면 어깨가 반드시 나와있어. 이걸 갖다가 페이스만 똑바로 놓으면 어깨가 확 뒤로 밀려 드어는걸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렇게 되니까 머리도 뒤쪽으로 오게 되겠죠? 이게 정상적으로 보는 자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을 치는데 손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서 이게 뻗는 것도 아니고 안으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늘어뜨렸을 때 늘어뜨렸을 때이 정도야. 그러면 딱 늘어뜨렸을 때 위치에다 놓고 그냥 마음껏 들어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앞으로 치는 거야. 밑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위로 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치는 거예요. 아셨죠? 어, 오늘 파스처 해서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위치 들어가겠습니다. 어, 계속 돌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 옥 선생, 특히 초보왕이 왜 이러한 어, 방송을 만들어서 우리 초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지 제 기본 생각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초보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